성장점... 성성증... 잘했어... 아까 생장점은 무슨 성장? 어... 길이 생장? 그렇지 생장점은 길이 생장 형성증은 부피 생장 그렇지 너무 잘하네 이게 있잖아 이게 어떻게 문제 나오냐면 조직기랑 연결돼서 나오는 오거든 조직계를 볼게. 조직계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,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기억이 나는데, 한번 써볼래? 어, 소피 조직계. 그렇지. 어, 간다발 조직계. 그렇지! 음, 음... 기본? 그렇지 와, 박수를 꼭 치게 만드네 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기본 조직이 너무 잘했어 문제에서 어떻게 잘 나오냐면 여기 연구조직이랑 이 여기 연구조직이랑 이거를 연결시키게 문제 나와 <목소리>